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조선시대의 명필 석봉한호입니다 한석봉이라는 호칭으로 더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필 두분중한 분으로 꼽히는 한석봉. 이쯤 되면 서예를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둘만 하겠죠? 지난달 국보 185 세안도의 소장가 손창근씨가 정식으로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하며 저희 영상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호응과 격려 댓글 속에 우리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추사 김정희 선생과 비견할만한 인물 역시 한석봉에 대한 컨텐츠를 다뤄야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예로 손꼽는 분들은 네분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안평대군의 글씨는 명품 양사원의 필체는 절묘하다 하여 묘품 추사 김정희의 서화는 신의 경지라 하여 신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석봉 한우의 글씨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의 글씨는 법품이라고 합니다. 법이라 하면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한석봉의 필체는 고법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원숙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고창신이라고 하죠. 석봉의 어머니가 글을 가졌을 때 중국의 서성 왕이지가 그녀에게 글씨 작품을 주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 꿈을 점쟁이에게 물으니 옥토끼가 동방에났으니 낙양의 종이값이 오르겠다. 이 아이는 반드시 명필로 이름이 날것이요 라고 예언했답니다. 역시 명필은 태몽부터가 심상치 않죠. 개성의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한호였고 당시 황해도 석봉산 아래에 살았다 하여 호를 석봉이라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예의고 조부에게 천자문과 글씨를 배웠으나 열살 무렵 조부마저 돌아가시니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죠. 어찌나 가난했던지 종이 살 돈이 없어 집 밖에서는 돌다리에 글씨를 쓰고 집에서는 항아리에 맹물로 글씨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 2세 문신이 작자였던 신희남 선생에게 글을 배웠는데 당쟁 싸움이 싫었던 스승이 전라도 영암으로 낙향하자 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따라가 떡 장사를 하며 글 공부를 계속 시켰답니다. 맹모삼천지교의 우리나라 버전이죠. 그리고 석봉의 유년 시절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0년간 출가하여 학문에 매진하기로 한 석봉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4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글씨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이상 배울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등잔불을 끄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였죠. 이때 어머니는 옆에서 떡을 썰었는데 불을 켜보니 가지런한 어머니의 떡에 비해 석봉의 글씨는 엉망이었다지요. 석봉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다시 돌아가 남은 공부를 마치고 결국 명필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석봉의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기름장수를 보게 되었는데 기름을 사러 온 아이가 땅에 호리병을 내려놓자 2층 누각에서부터 기름항아리를 기울여 붓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호리병 속으로 기름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석봉은 이 말을 쳤습니다. 아, 저 기름장수조차 자기 분야에서 저토록 정밀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사건들이 큰 계기가 되었을까요 한석봉은 타고난 천재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노력형 천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석봉이 명필이 되는 과정을 훨씬 더 신비롭게 비유한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석봉은 박인폭포 아래에서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바위에 글씨를 썼는데 그 붓을 물에 헹구다 보니 물색이 다 검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연못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 천년을 살고 용이들이 하는데 이놈의 먹물 때문에 하늘로 치솟아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무기가 석봉에게 하루만 글을 쓰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석봉이 단칼에 거절하자 붓의 조화를 부려 신필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용은 승천하였고 하산한 석봉은 신필이 되었다고 하죠. 한 석봉의 필체에서 얼마나 힘차고 신묘한 힘이 느껴졌으면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석봉은 비록 과거급제는 하지 못하였으나 진사과에 합격하고 뛰어난 필법을 인정받아 승장원의 사자관에 임명되죠. 사자관이란 국가의 주요 문서와 외교문서를 쓰는 관리직인데 이때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행을 다녀오면서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한 번은 명나라의 한 부자가 천하의 명필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자는 검은색 비단병품을 걸어놓고 금가루를 탄 물을 가져와 자기 뜻에 맞게 글씨를 써주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주겠다고 했죠. 서예로 난다긴다 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누구 하나 성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석봉이 걸어나가 붓에 금물을 듬뿍 찍어 병풍 가운데 뿌렸습니다. 보던 사람들도 놀라고 부자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석봉은 묵묵히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서와 초서를 섞어었 썼는데 획을 그을 때마다 금물 자국은 글씨 속에 감춰졌고 글이 완성되자 금물자국은 하나도 없이 힘찬 석봉의 글씨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탄성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주인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했다고 하니 이 사건으로 석봉은 이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석봉이 이름을 알린 사건은 또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인 주지번이 연회를 즐기며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밀었어요. 내 글자 100개를 줄 터이니 이 100글자로 오늘 맞춰 하룻밤 안에 시를 써보일 리가 조선에 과연 있겠소? 이 어려운 숙제를 당대 최고의 문사이자 시인인 차철로가 해보고 했다고 나섰는데 그가 내민 조건이 정말 재미납니다. 첫째, 술한동이를 주시오. 둘째, 글을 쓸 병풍을 준비하시오. 셋째, 내가 부르면 한석봉이 글을 쓸 것이오. 차철로와 한석봉, 이 환상의 콤비는 시와 서로서 구기를 드날릴 수 있었을까요? 차철로는 술한덩이를 마시면서 즉석에서 시를 읊었고 석봉은 그것을 일필 휘지로 병풍에 적어내렸는데 그 글씨를 본주지보는 자기도 모르게 부채를 부러뜨리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씨는 왕위지나 안진경과 우열을 다툴만하다. 이런 표현은 당시 최고의 격찬이었습니다. 왕이지 안진경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대문호 왕세정은 필담에서 석봉의 글씨를 가리켜 성난사자가 바위를 갈가내고 목마른 천리마가 내로 달리는 것 같이 힘차다. 라고 흠모의 찬사를 붙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이여성과 마기 등 명의 총사령관급들도 그의 친필을 부탁에 얻어간 까닭에 그 글씨가 천하에 퍼지게 되었지요. 당시 전란을 당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지원이 절실했고 석봉의 글씨는 엄청난 국고와 인력을 절감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문화적 역량으로 큰 애국을 한 것이죠. 한석봉은 당시 국왕이었던 선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조는 한석봉이 쓴 글씨를 항상 벽에 걸어두고 감상하였으며 그의 글씨를 보고 기하고 장악이 한량없는 글씨라고 찬탄하면서 술과 음식 그리고 하사품도 아끼지 않았죠. 특히 한석봉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석봉 천자문은 선조의 어명으로 쓰여졌습니다. 천자문은 가히 천고에 남을 교과서라고 할수 있죠. 조선시대의 김인후, 이용, 이황, 박팽년, 신위, 이삼만, 정약용등 많은 이들이 천자문을 썼지만 석봉의 천자문은 처음 간행된 이후 국가에서 여러 차례 중간되며 가장 널리 공식 보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석봉 천자문은 조선 글씨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천자문을 한석봉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 누가 썼냐고요? 전에 한번 천자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둘게요. 석봉은 아주 잘 나가는 데스터였지만 한편으론 예술적 갈망으로 인해 목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소시적인 어머니를 흡족하게 하려고 또 먹고 살기 위해 글씨를 썼고 사자관이 된 후에는 조정과 임금을 위해 글씨를 써서 녹을 받았으며 임란 때에는 나라를 위해 팔 걷어붙이고 몸받쳐 글씨를 써봤다. 결국 내 자신의 글씨는 언제 쓸 것인가. 그의 마음을 엿본 선조는 그에게 가평군수 자리를 주며 말합니다. 그대의 필법을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그러니 권태로울 때는 후퇴야 쓰지 마라. 게을리도 말고 서둘지도 마라. 그리고 그에게 친필로 이 여덟자를 하사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선조의 석봉 사랑을 알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한석봉은 임금에게 총애를 용숭하게 받았고 하사품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히 가평군수에 임명되었는데 몇년뒤사원부에서 타내겠지만 추고만을 지시했다. 그가 공조 난관이 되었을 때는 일상적인 업무를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아 파직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주상은 처벌하지 말라고 하명했으며 병이 위독해지자 어이에게 빨리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임금은 오랫동안 애도했다. 조선시대 사회가들은 글씨를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고매한 정신에서 나오는 수준 높은 예술로 평가했기에 괜찮은 문벌에서 뛰어난 학자가 나온다고 믿었죠. 그런데 배경도 없이 글씨 하나로 국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던 석봉. 그를 시기하는 상소가 자주 올라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가평군수에서 통천현감으로 좌천, 그리고 파직하고 1년 뒤 석봉은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살아생전 명필로 크게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한석봉이 명필이냐? 라는 이슈에 대해 의견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떡썰기 글쓰기 일화가 워낙 인구에 회자되다 보니 지나치게 알려진 것이다. 그냥 재미없고 개성없는 폰트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독특할 것 없이 평범한 글씨라고요? 사실 그게 당연합니다. 이 서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가문서표준서체입니다. 한글, 엑셀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체가 다름 아닌 한석봉체입니다. 우리 눈은 이미 이 서체에 길들여져서 그 특별함을 못 느끼고 있지만, 당시 석봉은 중국의 서체를 모방하던 풍조를 깨트리고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자신만의 혹쾌하고 강건한 서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이지 안진경 등 뛰어난 명가들의 필법을 연구하여 해에서 행서, 초서 등 모든 서체에 뛰어나게 되었고 왕이지 조맹부채를 쓰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체풍을 세운 시대의 명필인 것이죠. 더욱이 반듯하고 정갈한 그의 필체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고에 남을 공을 세웠습니다. 한류는 이미 그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붓 하나로 태산같은 공력을 천하에 남긴 석봉 한호 당신의 경이로운 삶을 향해 후생들의 진심을 모아 감사의 절 올립니다.